스토커즈 자, 컨텐츠 기획을 할겁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피드백을 하며 자 아,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다 기억해 어? 기억한단 말이에요 뭐역 시즌 모자 나오는데 자주 보이는 게 여기 청바지 데님 음이 자주 나오는 것같아 데님 솔직히 말해서 여름 아이템들은 거의 다한것 같아. 바지로 포인트를 주는 거지. 티셔츠를, 무지 티셔츠가 많으실 테니까, 무지 티 밑에다 입으면 좋을 티셔츠가 많아. 분명 이건 취향을 탈 거야. 왜냐면 나는 개성이 강하거든. <웃음> 엄청 싫어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구독자님들의 어, 어, 취향을 살짝 은 반영을 할 거야. 이만큼 종이료처럼. <웃음> 이게 뭐야? 종이처럼 지금 그쪽이 기본 재료들이야 <웃음> 아니야! 기본 컨텐츠만큼은 내가 주재료야 <웃음> 보통 무신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럼 데님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제 그것도 내눈깔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 무신사에 데님을 치면은 123페이지가 나오는데 어! 좀 적다! 어! 이건 좀 적네요 음. 어, 123페이지를 전다 봅니다 다 보고요 보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 내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랜드 측, 여러분들 사진을 잘 찍어야 돼. 어,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내 눈에 띄려면 사진을 잘 찍어야 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바지 종류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 집에 봐봐도 바지가 굉장히 많아. 근데 바지가 굉장히 많네, 마음에 드는 바지가. 어, 아니, 무슨 말이야? 내 색이었어, 색. 3개. 제가 무신사 1페이지였냐 123페이지. 123페이지. 이1페이지이지1이지이지 포인트 이이야 포인트가 이어야 돼. 아, 데님. 어, 아, 아이페이지어2님이이이이 되게 이거 흑한데? 음, 음, 저거 일단 상의 아이템 한정적이죠? 별로예요. 왜? 무원이가 너무 튀어요. 어, 브 음, 난 별로. 이건 이뻐 근데 여기 브랜드 내가 두 개를 골라놨어 일단 기억해가는데. 요거 이쁘고, 아, 유스바스. 네. 절대 안입어 이건 낼거야 나름 괜찮을 거 응, 같은데, 이건. 귀여워. 어, 야, 왜네 맘대로야? <웃음> 미안한데 제가 기획, 기획 네. 잡아요. 기획 어, 잡아요. 유스가스꼭될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그낫예가이드라는 yeah, 브랜드 맞을까요? 대리운전이시라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아닌데? 네, 이게 아닌데? 아 아니야 낫예가이드 yeah, 맞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유튜브 채널 스토크즈 운영하는 김윤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제가 기획하는 영상에 알리는 제품 어, 협찬 가능하실지 하고 메일 보냈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연락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하다 했다. 했다. 했다. <웃음> 와. 짠. 제가 직접 셀렉한 제품이에요. 꼬인 a t 너 공주님 와진너 너무, 싫다. 너무, 예쁘죠, 너무, 이쁘너 너무, 너무, 싫무난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뒤에 공주님 무너아 너무, 너무, 너무, 너어어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예쁘 아까는 걔는 약간 허리랑 골라 여기 허벅지랑 골라야는데 웃겼는데. 앞에 걔는? 봐봐. 얘 바지 힙하다. 배좀넣너 어쩌다 그렇게 배가 나왔냐. 어, 누나가 찍었다는. <웃음> 얘 방금 뒷책임전 어저께 진 조절해 먹으면 애들. <웃음> 아니, 저 삼겹살 떠먹어 누구야? 힙해. 힙질이 됐네. 순하니네 얼굴이 더 순해. <웃음> 이렇게 실물을 보고. 리뷰를 준비를 한다자 얘들아 요 제품은 내가 너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말도 안하고 기획에 넣은 제품이야 진짜 노매뉴얼이네노매뉴얼어 <웃음> <웃음> 왜냐면 이 컨텐츠는 내거니까 <웃음> 이게 앞에는 이렇게 줄무늬고 뒤에는 데님이야 별야 앞에, 앞에 다시 보여줘봐 앞에 이렇게 얇게 핀 스트라이프 들어간 슬랙스야 근데 뒤를 이렇게 짠 저거 해야되냐 우리? <웃음> 아니 야 이거를 그때 저기서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접어 있는 거거든? 접어 입으면 안에는 또 오. 포인트가 진청이야 이쁘지? <웃음> 뭐가 많이 들어간 바지라고 아내 취향이라고 넉넉할 응. 거야 사이드 뭐 어떤 거. 걸로 주기로 한 거야? 예, 뒤집. 뒤집. 아 뒤집? 뒤집을 왜 주기로 한 거야? 시도하기 어렵고 내 취향이니까. 나 <웃음> 아, 싫어 이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어 주머니도 다 붙어 있고 덜렁거리면 좀 민망할 수 있어. 뭐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내 취향에 어? 구독자님께 선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맞춰야 돼. <웃음> 선물 받고 싶으면 나한테 맞춰야 돼. 이거에 킹피셔스다. 아우, 지랄 맞다, 지랄 맞아. 저희 현직자와 저와 비슷한 분들께 추천드리는 바지도 <웃음> 바지라고 하겠습니다 편집자는 그래픽 편집 중입니다. 손주네 빨라! <웃음> 귀여러분 <귀여워. 웃음> 편집은 누가 봐요. 아, 아셔야 돼. 편집자가 이제 저번 3분 남았다 그러고 시작한 게 오늘 오후 3시였거든요? 4시간 동안 아직 3분을 다못 끝낸 거예요. 이 정도로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편집자들은 알 거야. 이 브이로그를 보는 편집자들은 참거 자식이 누가다안 해! <웃음> 팀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아무리아 이거 그거네 여기 있네 시끄럽다고 이 시끼야 시끄럽다고 시키 바지들을 준비해놨는데요 자 그럼 제가 어떤 희한한 바지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놀람> M&A 네 번째 이거 다음일 거야 어다있네다 아, 어, 다다다다 됐다 랜덤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일 그러면 이시지 어! 내일! 그리고? 내일 10시! 야. Oh